부티션 외과 헤장 고익스입니다. 유방 성형을 가장 흔하게 하는 게 보형물을 넣는 거죠. 보형물을 넣으려면 유방 모양이 예뻐야지 됩니다. 유방이 빈약하지만 유방 모양이 정상적인 모양이 되어야만 안에다가 밑에다가 보형물을 넣어서 밀면 예쁜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유방 하수가 있어서 유방이 자체가 툭 처져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이렇게 뚝 떨어진 데다가 유방보형물을 밀면 정말 괴상망칙한 모양이 되죠 실제로 그렇게 수술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늘어진 가슴에 보형물로 밀면 이 늘어진 가슴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늘어진 가슴은 유방하수수술로 먼저 교정을 하시고 보형물을 하시면 되고요 만일 같이 하고 싶으시면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유방하수로 예쁜 모양을 만들고 처진 거를 교정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유방보형물을 넣어서 아름답고 작지 않은 예쁜 모양의 유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처진 유방을 그대로 놔두고 유방보형물을 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신 게 중요합니다. 당신의 유방은 예뻐질 수 있습니다. 유방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